안녕하세요 영코치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어떻게 피부나치를 사용하는지 그리고 피부나치를 통해서 어떠한 셋업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피부나치를 사용을 해가지고 거래를 할 때에는 61.8 그리고 78.6을 사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거래 셋업을 찾는데요. 피부나치를 사용을 할 때에는 피부나치만을 사용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어, 트렌드라인, 서포트, 레진스, 그리고 다른 뭐 캔들스틱 패턴이라든지 여러가지 이유를 다같이 포함을 해서 사용을 하셔야 하고요. 이렇게 해서 더 좋은 셋업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영상에서는 제가 피보나치를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것이니 더 자세한 강의 같은 경우에는 제 웹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하시면 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한 멤버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고의 브로커 두프라임을 이용을 해가지고 거래를 합니다. 두프라임 같은 경우는 제가 권장해드리는 을 브로커이고요 하단에서 링크를 통해서 두프라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피보나치 한번 보시죠 자 피보나치 같은 경우에는 좌측 탭에서 트레이딩뷰 좌측 탭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조그만 이거 삼각형처럼 생긴거 있죠 이거 클릭을 하시면은 이제 피보나치 필브 리트레이스만 해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을 하시면 되시는데 클릭을 하시고 한번 클릭 그리고 클릭하신 상태에서 드래그가 아니라 한번 클릭 그 다음에 마우스 움직이시고 그 다음에 클릭을 한번더 하시면 은 이런 식으로 피부나치를 두실 수가 있습니다 피부나치 설정을 한 번도 안 하신 분들은 아마 이렇게 생기지가 않았을 텐데 우클릭 그리고 세팅 설정 혹은 그냥 더블클릭 피부나치 더블클릭을 하셔서 이제 스타일 스타일에 오시면 은 이렇게 그냥 세팅을 해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와 똑같은 방식으로 설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지금 현재 상태에서 영상을 멈추신 후에 이렇게 세팅을 맞춰 주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하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마지막 셋업까지 그 다음에 OK를 해 주시면 은 이런 식으로 피부나치를 두실 수가 있습니다 자, 피부나치 같은 경우는 보통 좌측에서 항상 이제 좌측에서 우측으로 우리가 피부나치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좌측 상단 그 다음에 우측 하단으로 이렇게 이제 렇 마켓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한번 포인트 A, 포인트 B를 잡아주신 다음에 오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움직임의 행방을 계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38.2, 61.8 그리고 78.6을 자주 사용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특히 아니 저 같은 경우는 보통 61.8 그리고 78.6을 애용합니다 68.1 같은 경우는, 아, 61.8 같은 경우에는 자주 가격이 여기서 어, 돌기 때문에 아주 좋은 거래 세르를 찾기가 좋은 숫자이고요. 78.6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피부나치를 이제 사용을 해가지고 거래 타겟을 잡을 때 타겟 같은 거 타겟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마이너스 27일 첫 번째 타겟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타겟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61.8이 되겠습니다. 61.8. 여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게 바로 이제 매도 셋럽을 찾는 피부나치 셋럽이고요 매수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가격이 상방 움직임을 준 후에 하단 그리고 여기서 피부나치를 계산을 해서 가격이 얼마나 이제 깊게 돌아오는지 뭐 78.6으로 한번 봐봅시다. 78.6 여기서 가격이 돈 움직임을 보면은 보이면은 매수를 진입을 해서 이제 마이너스 -27.0을 타깃을 잡아서 우리가 거래를 또할 수가 있겠죠. 피부 나치만을 이용을 해 가지고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포트, 트렌드 라인 뭐 다른 이유들을 같이 이제 콘플루언스 이제 같이 겹치는 상황이죠. 같이 이제 잡아서 거래를 하시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캔들스틱 패턴도 보셔야 하고요. 그래서 이런식으로 61.8과 78.6을 어, 78 자주 이용을 하고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포인트 A, 포인트 B 그 다음에 쭉 가져와 보면은 7 8 6 있죠 78.6 정도 이제 레벨에서 가격이 서포트를 찾고 그 다음에 결국에 우리가 이제 뭐 만약에 매수를 진입했다 타겟이 마이너스 27 그래서 계속해서 한번 와보면은 이제 결국에는 마이너스 27을 터치를 한 후에 가격이 한번 빠지는 것을 한번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US 30에서 마찬가지 이제 비싼 세럽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세럽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보시죠. 현재 세럽 같은 경우는 피브 나치 포인트 A, 포인트 B 가장 이제 하단에서 상단 잡아주신 후에 가져오면 은 78.6에서 가격이 반응을 이제 보인 후에 우리가 마이너스 27을 타깃으로 잡아서 거래를 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피보나치를 이용해서 을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